주식에서 수급이 중요하다고요? 왜 갑자기 수급 얘기냐고요? 제가 오늘 만난 분이 요걸 묻길래 님들께 주식판에서 회자되는 격언이나 이론들이 얼마나 위험한 내용들인지를 잠깐 경고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혹시 님들도 주식에선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 말이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로 생각하고 계시겠군요? 물론.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자 그럼 제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운 시장경제 이론 중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란 말과 님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제품의 가격은 그 제품의 제조원가 및 제조자의 마진폭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중 님들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가요? 물론 후자죠. 그럼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을 어떨까요? 산업자본이 주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급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임에서 님들이 곧단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함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가란 것은 말이죠. 절대로 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그건 말이죠. 게임의 운영자 대주주가 자신의 게임 운영권을 자이건 타이건 간에 이미 포기했단 얘기예요 물론,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정상적인 게임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법이죠. 고로 수급이 중요하다, 란 말은 말이죠. 게임의 운영자인 산업자본들이나, 게임의 지배자인 금융자본들에겐 중요한 것일 수 있으나, 님들하고 그리 상관없는 말이니, 곧딴 거에 넘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럼 어제 하다만 대주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어요. 제가 저번에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게임의 운영자, 즉, 대주주는 말이죠. 시가총액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기업의 가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할 땐 자신의 경영권을 담보로 걸고 자기 주식을 매도한단 얘기입니다. 즉, 주식게임에서 주가 고점은 게임의 참여자 중에서 가장 그 종목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주주만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모든 종목이 언제나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거예요 물론 답은 모든 종목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건 게임의 법칙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종목일지라도 이 게임의 법칙에서 예외일 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드실거예요 혹 대주주가 자기 기업의 미래가치를 너무 작게 산정하여 너무 저가에서 도박을 벌일 경우 이를 파악한 게임의 다른 참여자인 금융자본들이 게임의 운영권이나 기업의 경영권을 잡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요 부분은 추후 엘리어트 파동의 하락이파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한 이런 상상은 여러분들이 금융자본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주식 게임을 처음 얘기할 때부터 게임의 당사자들을 자본의 주체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렸던 것도 바로 그 자본 간의 차이점을 구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암튼 추후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참고로 금융자본은 하락이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게임의 지배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의문이 생길 겁니다. 만약 대주주가 도박을 시작했을 때 게임의 참가자인 금융자본이 아닌 또 다른 산업자본이 종목의 실체인 기업을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주식매집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주가 고점에서 산업자본 간의 인수합병 시도는 M&A 방법론상 힘들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경우엔 게임의 룰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M&A로 인해 게임의 룰이 깨졌을 땐더 이상 그 종목은 게임이 아닌 겁니다. 고로 더 이상 그 종목에선 게임의 룰을 적용해선 안됩니다. 암튼 모든 대주주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후 주가총액이 상당액에 도달했을 경우엔 반드시 자기 보유량을 대량 매도합니다. 물론 이때 대부분의 금융자본들도 같이 매도에 동참하죠. 또한 대부분의 대주주는 던졌던 주식을 저가에 도로 사들일 것을 생각하고 매도하므로 일정량 매도 후 재매수에는 반드시 엄청난 추가 폭락을 만들죠.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쉽게 당하는지 너무 신기하죠? 그 부분도 제가 추후에 파동의 원인을 얘기해 드릴 때 기술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도 상투에서 또 잡을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대주주에 의해 발생되는 주가 변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젠 주가 역사가 오래된 소위 우량 종목의 경우 왜 비슷한 주가 파형을 그리며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자본이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중소형 주나 또는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르겠죠. 즉, 대주주에 대한 분석을 우량주와는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껏 떠든 얘기의 주제가 우량주의 장기고점을 예측할 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병행하여 대주주도 분석함으로써 좀더 정확하게 상투를 예측하자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건 말이죠. 이 과정을 거친 후 들어가야 되는 게임의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게임의 룰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자본이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중소형주 및 신규 상장주에서의 대주주 분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와 게임의 시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파동으로 해석하려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님들이 주식 투자에서 파동이론을 적용해서 수익 내건 말건, 그것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임의 법칙하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주가 파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중소형주와 신규 상장주에서 대주주 분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한 준비과정이기 때문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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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얘기하죠. 엘리어트 이론 중 상승 3파 그리고 하락 2파 아시죠? 즉 상승파 중 가장 상승각도 및 힘이 좋다고 하는 상승 3파 그리고 주가가 장기 고점을 찍고 무너진 후 일시적으로 재상승할 때 생긴다는 하락 2파 여러분들이 파동 이론에 집착하는 건이두 파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량 종목의 대주주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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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가 발생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 이유구요. 그럼 상승 3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매집이 끝난 대주주가 시세 차익을 만들기 위해 단기간에 큰 주가 상승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죠. 물론, 대주주는 상승 3파가 만들어지면 일단 매도에 들어갑니다. 왜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지 벌써부터 매도하냐구요? 대주주는 주식 보유량이 다른 게임에 당사자들보다 헐 많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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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엉뚱한 소리만 하다 끝나는군요. 이제부터는 헛소리 안하고 게임의 룰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의 진리란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또 어떤 큰 의미나 원리를 지닌 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느 시인의 말처럼 그저 그런 잡지책의 겉장처럼 아주 통속적이고 시시한 것이죠. 한마디로 주식이란 건 님들이 연구니 공분이 떠들면서 시간을 낭비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스스로 아시게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임을 법칙을 완전히 알게 되신다는 전제하에서만요. 오늘은 금융자본이 게임의 당사자로 잘 참가하지 않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님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먼저 주식시장에서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과의 차이점과 그들의 정확한 이해관계를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들의 차이점만 간단히 언급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들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주식게임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건 말이죠. 대주주들은 자기 자본으로 게임에 참여하고 있으나 금융자본들은 자기의 돈이 아닌 시장의 돈으로 게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말이죠 다른 게임의 참가자들과 달리 금융자본은 게임에서 항상 언제나 일정한 수익을 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금융자본가들에게 주식이란 항상 현재 진행형의 게임이어야 한단 얘기죠 이 말을 한 20번 정도만 다시 들어보세요 님들이 제가 그동안 떠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시고 이 말의 뜻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시다면 님들은 왜 주가바닥에서 금융자본이 주식매집을 할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는 가정화의 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금융자본들은 대부분의 중소형주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들의 미래가치가 너무 불확실해서 아님 사봐야 몇주못살것 같으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지역적인 이유는 될수 있죠. 그러나 금융자본들이 대부분의 중소형주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말이죠. 금융자본의 특성상 이들이 주식게임에서 시간이란 요소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자신들의 약점이 극대화되는 중소형주에선 이들은 절대로 게임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종목의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 아주 일시적으로 게임에 참가하거나 아님 대주주와의 담합을 통해 보험증서를 받았을 때엔 게임에 참가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자본에게 있어 중소형주는 게임이 아니라 오락이거나 아님 아르바이트일 뿐입니다. 자 다시 게임의 법칙으로 돌아가보죠. 제가 게임의 구조는 대주주와 투자자들로 구성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게임에서 시간이란 요소는 누가 지배할까요? 물론 게임의 운영자인 대주주입니다. 또 그럼 주식 게임에서 투자자가 대주주보다 유리한 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물론 그건 바로 종목의 선택권과 게임을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금융자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게임의 장점을 언제나 최대한 활용합니다. 고로 이들이 이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중소형주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태생적 한계상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에서의 게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금융자본들처럼 철저히 외면하고, 잠시 놀다가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말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만약 님들의 자본이 금융자본처럼 시간의 약점을 갖지 않았고, 또한 님들이 게임의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시장에 넘쳐나는 저 수많은 중소형주들 중에서 승률이 높은 종목을 외면할 필요는 없겠죠. 아래 내용은 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한번 보시죠. 기업증권사 보고서 분쟁 LG투자증권은 지난 18일 보고서를 통해 콜컴사가 애플리케이션 칩과 베이스밴드 칩을 통합한 원칩을 출시함에 따라 엠텍 비전의 영업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엠텍 비전은 원칩 솔루션이 양산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LG증권의 예상과 달리 원칩은 아직 모든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엠텍 비전이라는 회사는 신묘한 당근이라는 제 동생이 전에 신규 상장주인 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그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겠다. 오늘 강의 교재로 이 회사를 사용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해 본 적도 없고 또이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밈들은 이 기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사 애너라고 대주주가 원칩이니 베이스밴드 칩이니 하는 전문적인 말까지 동원하면서 기업의 미래가치를 놓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나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나타낸다라는 오류하에 쓰여졌고, 또 독자들이 그 오류를 받아들일 거란 전제하에, 오직 논쟁의 두 당사자 중, 누가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인지만을 궁금하게 만든 기사입니다. 아주 교묘한 기사죠. 자, 그럼 우린, 게임에서 뉴스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업의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제일 먼저 알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시거나 아님 거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님들은 항상 모든 종목의 뉴스에 관심을 갖고 반드시 그걸 읽으셔야 만합니다 물론 님들이 기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경제적 전문 지식이나 해당 업종의 전문 지식이 아닌 오직 게임의 법칙만을 가지고 읽으셔야 하고요. 게임의 법칙에서 뉴스란 건 말이죠. 자신이 예상한 게임의 시간을 확인하거나 아님 보정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입니다.